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이다 자 이제 선거 운세와 선거 전략을 하는데 아까는 우리 정당과 운세는 우리 정... 풀었다 그죠 예. 정당과 운세는 풀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 번째 이 선거 전략을 우리 상세하게 풀어 봐야 되는 거다 자 우리는 선거에서는 항상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상대는 가만히 있겠나 그지 세상에 태어나서 <웃음> 내가 첫 사람을 이기라고 태어날 때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 이말이에 그죠 예. 어떻게 그기정해있다 하면 그거 그리고 지금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아무것도 안 보고 상황도 하나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런 것이다 저 사람이 저게 그거는 장난치는 거다 이말이에상담은 그런 식으로 우리는 상담을 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내 운세를 보고 전략적으로 정당에서 후보자가 되고, 그 뒤에는 상대방의 이 전략도 분석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지피, 지기면 백점, 백승이요. 그니까 상대를 알아야 내가 알 것이고, 내 전략을 알아야 내가 이길 것이잖아. 그죠? 저 상대방은 이기려고 하는데, 전쟁은 시작하는데, 누군 말 때는 다른 사람은 실탄 하고 총 들고 쫓아가는데 나는 크름지고 쫓아가가지고 승리 이길 이유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자 그러면 내가 완벽하게 준비가 돼도 이길 똥말동하는 거죠. 상대는 더 잘할 수도 있고 더 나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뭐 네가 이기겠니? 네가 당선되겠니? 이것은 나중에 결과를 깨봐야 하는 것이다. 이런 우리 상담은 술이 사주를 배운 사람은 절대로 그런 상담을 하면 안 된다 그거는 뭐 되면 어? 좋고 아, 명도락하고 틀리면 아 그거는 뭐어네 사주로 타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 하면 안 된다 이왕 우리 선거에 우리가 나왔다면 완벽한 준비를 해서 전투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나? 얘기가 되겠지 이해야만 그 답이 있는 거지 전쟁에서 이기, 이기는 것이 우리 중요한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뭐 정당과 운세는 우리가 후보자 성적만 되는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까지는, 거기까지가 상담을 하면 돼. 이렇게 쭉 가가지고, 어떤 실력으로 상담을 하고, 이제는 선거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이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이 봐왔을 거다. 조금 뒤에, 음, 우리 안철수 대표를, 유승민 대표하고 내가 한번 풀어줄까 싶다. 미래당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보는 거야. 자, 왜 안철수 대표가 그 많은 사람인데 이 총을 맞겠노? 그죠? 얼마나 하살을 맞았노? 그러면 어디에? 내가 인연이 아는 데 아닌 곳에 갔기 때문에 이 화살을 맞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인연법에서 인연의 화살이라고 그랬다. 인연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이렇게 우뚝석이 되고 대표자가 될 때는 어떻게 저 기존의 정치인을 대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도울 수 있는 길이 나서갖고 해야 되겠지. 누구말든면 지금까지 우리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연구소에 있을 때 자기가 태고난 운명이 연구소와 인연이 있고 학교와 인연이 있으니까 어떻게? 거기에 가게 되면 칭찬을 받는 거야. 거기에 가게 되면 어떤 자리도 주게 되는 거고, 거기에 가게 되면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반응이 일어나는데 내가 갔으면 안 되는 곳에 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 맨날 하살만 맞는 거야 그것이 바로 인연법에 의한 인연하살이라는 거다 그것이 인연하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선거하는 데는 크게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우리는 하나는 참모가 있을 것 선거 전략하는 데는 참모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운동원이 있다 운동원 그제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운동이 있어야만 이것이 된다 여기는 돈은 제외하겠습니다 그죠 돈은 많으면 많을 수도 좋고 풍부하면 풍부할 수도 좋고 그거는 선거에는 어쩔 도리가 없는 부분들입니까 자 그러면 나는 참모를 누가 선택해야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이곳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풀어야 돼요 아까 우리 저번 시간에 이야기 하실 때는 어떤 게 있어요 내가 이곳이 인연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일곱 명이 필요하다 고 그랬다 그죠 일곱 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일곱 명이 필요한데 일곱 명을 우리는 고르는데 어떤 사람을 고려야 해될 것인가 자 우리가 성가할 때 보게 되면 친척이라든지 그동안에 내가 따라왔다는 사람들이라든지 나를 도웠던 사람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조직이 있다는 사람들을 앞세우게 되는 것이 우리가 성가하는 사람들의 주류 그뭐 행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망하는 거야. 그치? 자, 예를 들어 가게 되면 나는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내 참모가 저 동네에 가게 되게 되면 핫살만 만들면 내 선거운동 바로 했겠나, 안 했겠나? 안 했겠죠. 다 이것이 우리가 선거 전략의 기본 미끄림입니다 기본 베이스라는 거다. 주위에 활동하는 거는 자원 문제고 기본적으로 내 운동원이 내 참모가 저 지역에 갔을 때는 어떻게 저 사람을 믿고 도울 수 있는 분위기가 될수 있도록 만드는 참모가 필요한 거예요 자 거기에는 우리가 내가 갈 길은 크게 세 가지를 했다 인생길, 선거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에도 이세 가지 길이 있는데 인생길, 인연길, 운명길 이세 가지 길로 나아가면서 이 참모들 내가 갔으면 좋은 공간이 있고, 내가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가야 될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은 자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처음에 내가 가야 될 길은 모든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도 내가 갈 곳에만 가는 거예요. 내가 갈 곳에만 가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내가 인연 따라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연 법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나머지, 나머지 공간에 일반 참모들이 필요하다. 그죠? 참모들이 우리는 일곱 명이 필요하다고 그랬다. 그죠? 참모들이. 그러면 내가 그곳에 갈 때는 내가 앞서어야 되겠나? 아니야 되겠나? 내 참모를 앞서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나는 얼굴 마남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선거 운동할 때는. 뭔님 알겠어요? 자. 우리가 예를 한 들어 보자. 나는 시장에 가게 되면 내가 참할로 좋다 이러면 시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 그러면 그지역게 시장통마다 내가 가는 거야. 그러면 누구말따는 모임이 있다고 한다게되면 모임에 인연이 있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모든 작업을 다 하고 자기는 거기 가서 잠깐만 하고 인사하고 떠나는 거예요. 나머지 작업은 그 참모가 할수 있도록 이렇게 전략을 선거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곳에 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겠지, 그치? 여러분 배웠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선거 전략을 수립할 때딱 8명을, 8 공간을 딱 두고. 내가 우리 지역에서 8 공간을 딱 두고 나는 이것이 집중적으로 가야 되겠다면 내가, 이거는 내가 나서서 집중적으로 많은 시간을 하려야 해. 다른 지역에 갈 때는 다른 산물을 통해서 나는 이사람 착착착착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나서게 되게 되게 되면 좋은 반응보다는 역반응이 더 많단 말이에요. 누구 말때나표줄 사람보다 표안줄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서면 안 좋다는 거 있지. 요 근래에 와갖고 우리 뭐홍 대표가 뭐 어디 가가지고 가니까 쪽다 팔고 왔잖아요. 그지밀양 가갖고 쪽다 팔고 뭐, 김승, 어? 김먹은. 그 가고 밀려가서 쫓아 그런데는 살짝 인삼하고 떠나야 되는데 그 가서 막 이렇게 나불나불하다가 이그 힘든데 정치 이야기를 하고 이래 뭐그포가다붙 떨어지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선거 전략에는 필수적으로 우리는 이 일곱 개가 일곱 명이 필요한 거예요. 참모는 어떤 방법으로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상관없이 이 참모가 하는데 이 참모가 언제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에 인연이 있다 하더라도 인연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여기는 운세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겠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 시기에 와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승갈 응? 때는 무슨 얘기지요이 시기에 오른막 길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다. 이 사람을 내세워서 이것을 전략을 수집해 내가 안다고 해서 하고 돈좀 대줄 때 해서, 이거 돈 대서는 갚는 거는 그거는 빚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갚아도 돼. 앞세우는 것은 그거는 실패의 지름길이다. 실패를 하기 위한 지름길이다. 이렇게 판단 하면 돼요. 자 그러면 평생 은또 좋고 이럴 때 좋으면 좋지만은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거해운을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회 의 시기와 행운의 시기에 있는 사람을 앞세운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이 시기에 앞세워서 우리는 이 참모들이 전략을 수립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참모들이 이런 사람을 했지만은 이 운동은 또 마찬가지예요. 운동은 각 분야별로 지역에 맡기겠고 맞게끔 우리 운동원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상세하게 설명하려니까 시간이 좀 많이 소요돼갖고 다음에 한번더 하기로 하고 이제는 이 공약이에요. 공약 공약은 어떤 공약이라도 좋다. 그지? 이정치를 하려고 하면 모든, 공, 모든 부분에 공약이 필요한데 내가 특출하게 남벌보다 뛰어난 공약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어떤 공약을 내쉬어야 되겠나 내가 가는 인생길 내가 가는 운명길에 관련되어 있는 공약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먼저 얘기했죠 내가 가는 길자 누구 말 때는 어떻게 우선적으로 뭐 우리 지역에 발전을 하겠다 하는 사람 있고 그지? 어떤 사람은 사회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무슨 내시오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공약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맞는 그 분야를 최우선순위로 우리는 지정하는 거예요. 이 공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기보다 아무리 밑에 조직이 있다더라도 하 다른 사람보다 특출한 공약은 자기만이 유일하게 할수 있는 공약을 내시오는 거예요. 이 표본으로 우리는 그때 간판을 걸어놔야 돼 간판 간판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진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공약을 우리는 풀어주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절차는 어떻게 해? 우리가 조직을탁 풀어보자고요 우리가 한 개만 선거본부라는 것이 있다. 그지 선거본부라는 것이 다 선거본부에는 내부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를 담당하게 되는 이두 가지 분야가 있어요. 그죠? 예. 자, 첫 번째는 내부 일을 맞는 사람, 외부 일을 맞는 사람, 이러겠다. 내가 후보자라고 한다면 내적인 문제, 그렇게 정산도 하고 기획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나요? 지인하면 아, 안되지 지인은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 지인이고 우리는 운동량에 지인을 빼고 해야 돼 지인을 믿고 하지는 안된다는 말이에요 응? 내부일은 어떻게? 나에게 빚을 갚아주러 온 사람 응? 자 내부일은 빚을 일차적으로 갚아주러 갚으려고 온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에게 기인인 사람 이 사람은 내부일을 담당하게 해라 자 예를 들게 되면 게되 기인이 아니고 악인이 왔을 때는 기획하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기획한그 순간에도 나에게 해가 되는 기획이 계속 대두되게 될 거야 악수를 두게 되는. 그래서 우리 정치하다가는 악수가 노는 거예요이 사람은 전문 기획자라는 기획자라고 해가지고 내가 초빙을 했는데 맨날 만들어는 기획은 어떻게? 허수가 되는 거야 반응은 역반응이 그러면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결국에는 나에게 빚을 갚아주온 인연 갚으려고 온 인연 여러분들 아시죠? 빚을 갚으러 온 인연이 어떤 인연인지 자 두번째는 어떻게 나에게 기인으로 만난 인연 이선거때가돼가지고 만난 이것을 무조건 기인을 하면 안되지 내선거때에 우리가 기회의 시기에 왔을까 처음으로 만났을 땐 기인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것을 청금해 그렇게 내부적인 문제들은 비 비스를 갚으러 주로온 인연 그 다음에 두번째는 기인으로 만난 인연을 그 중에서 내부를 우리는 담당할 수 있도록 기획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하는 거다요 이것이 우리 선거 전략에서는 가장 큰 효과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냉대 빗밭으로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 어떤 방법으로 갚으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 돈 뺏어 물어오그래그 사람에는 항상 악수가 들어있는 거야. 빚을 받으러 온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받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선거에서는 정말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조건 빚을 갚으러 주러 온 인연과 기인으로 만난 인연 중에서 내부를 구성해라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는 담당을 하게 되고 외부는 우리는 운동원이다 그제 일종의 운동원이다 이것은 각 지역의 팀장이다 그제 우리 활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인연에첫 번째는 어떻게 인연이 되는 분야로 나눠라 그죠 그러면 어떻게 자기를 빼고 7명을 우리는 선정을 해갖고 골고루 포진을 일단 시켜라 그래야 전반적인 표가 나에게 솔리게 되는거죠 나에게 솔리게할수 있는거죠 자 두번째는 두번째는 어떻게 해요 우리 운이 좋은 이런 시기에 이런 시기에 마주친 인연들을 우리는 통해서 전개하는 거예요 <웃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아 내가 이 핵심적인 사람들이 많다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자 예를 들게 되면 가족이 자식이 낳아서 빛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그지 누구말따나 마누라가 되든, 자식이 되든, 나서갖고 빛이 되든, 효과가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서갖고 완전히 엉망진창 되는 사람이 있죠. 그것이 다 똑같은 논리에요.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음, 마누라가 나에게 빛받으러 온 사람이 선거운동에 나서게 되게 되면, 이 사람 때문에 표다 깎아먹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누구말따나안 나타나는 게 좋은 거야. 조용히 내조만 한다. 누구말 때나 그것이 바로 좋은 내조예요. 나설 사람이 있는가하면 나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다. 자 이것을 우리는 외부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다. 자 이래놓고 나머지는 자 활동이다, 그제 여기서는 뭐 간판 떠 있고 돌돌 고 이런 게 그러면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이 핵심 팀장으로 하고 나머지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골목활동원이에요. 여기서는 그, 그러니 그 개의치 안해도 된다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핵심이 어떻게 여기 있는 내부 사람을 우리는 선택하는 거와 이 외부 우리 팀장 응? 확실하게 처리하는 사람들을 어, 얼굴마담이 되겠죠. 그죠? 각 분야별 얼굴마담을 내쉬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할 확률이 높다 하는 거예요. 선거에서는 성공할 확률이 확실히 높아간다 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전략으로 상담을 하러 오게 되게 되면 게되 우리는 체계적으로 상담을 해줘야 안 되겠나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배운 사람들은 이 실력을 충분하게 대비해서 상담을 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얼마 안 남아서 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 할 거다 그지 참모를 어떻게 써야 되고 여기에 또 하나 더 나서야 되는 것은 나는 이 사람을 후원을 한다든지 어 지원을 하겠다 해가지고 돕겠다 해가지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도또 엄청나게 많다 이 말이야. 그치? 누군가한테는 초래 한번 보자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 뭐 동네는 안 밝히고 이런 자은만한 동네에 있는데 여기 사람면 사람이 여름에 나 거래 말이야 전부 다 도와달라 할까 아이가? 그러면 나는 누구를 도울 것인가 고민할 거예요. 그럼 될 사람을 도와야지. 안될 사람을 도우면 또 허망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엄밀나 중요한 분이 말이야. 그럼 나는 딱 보고 이 중요한 사람인데 돕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안될 사람만 편찮고요. 그 시간만 아깝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 그치? 이런 사람들이 또 상대적으로 이 사람 못지않게 궁금해하게된다 자, 이것을 우리는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음, 그고 5분에 13일날 뭐 통합한다 해서 하니까, 국민의당하고, 바른전당하고 통합하고, 뭐, 민주평화당은 또, 또 분리해 나가고 하는데, 우리 통합하는 당을 한번 보자. 그치? 통합하는 답의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우리 한 풀어보도록 한번 해보자고요 재밌겠죠 예. 그러면 통합당을 한번 풀어보자 이것을 보시는 분은 앞 시간에 공부한 거이 선거 운세에 대해서 선거 운세에 대해서 필히 우리는 어? 그 내용을 충분히 보셔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의 당도 어찌 보게 되면 딜레마에 빠졌고 미래 규모가 그 바른 정당도어그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자 우리가 정치를 하게 될 때는 개인의 운세와 우리가 정당과 우리가 이 노력 노력이라고 그랬다 그지? 이런 분위기도 되고 돈도 되고 노력도 되고 이런 분위기다 그러면 정당은 우리는 어떻게 정당의 흐름은 우리가 대표자의 국은은 대통령의 국은과 연계되어 간다고 했고 자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정당은 어떻게 당대표하고 우리가 한다 그러면 자, 안철수 대표는 우리는 20번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56세다 자 유승민 대표는 우리는 14번이다 이거는 만으로 60세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폭이 되게 되면 정당의 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은 전부 다 이렇게 어? 오합지졸이 비슷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민주당만 우뚝 서 있는 거야. 그러면 민주당은 이 정당의 구제에서 한 50%를 먹고 간다고 생각하면 돼. 지금 지금 구조상으로, 그지? 나머지는 이 50%도 안 되는 게 조금밖에 안 되는 거야, 그지?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면 무엇을 극복해야 되겠나? 내 운세와 내 노력에 있어서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 그지? 운세와 노력에서. 자, 그러면 우리는 안철수 후보하고 이것을 우리는 한 포자고요.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56세다 그치? 자 그러면 이런 구조를 하고 있고 유승민 후보는 5번이다 5번이 무슨 말씀이시죠? 이게? 아 14번 어 이거는 20번 그렇지? 56세니까 어떻게? 여기 54, 57, 60, 63 자, 그러면 55, 56 여기 딱 이동수에 걸있다그죠 자, 이동수 자, 여기는 60세니까 어떻게? 여기서 딱 가갖고 이것도 보면 거의 이동수다.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시기가 올해 시기가 어떻게? 여기도 복잡하고 처동네도 복잡한 거야 응? 그렇지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모든 것이 신중해라 그랬다 두 사람의 타입이 뭐랄까? 굉장히 신중 고민형 타입이죠 근데 저 성격은 어떻게? 정치판에서는 별로 어울리지 않은 성격 타입이라고 그랬다 그치? 내가 이런 말에서는 좀 곤란하지만 근데 고집과 아집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둘다 그렇지. 그러기네 이 정치하는 데는 참 반반이 굉장히 심할 수도 있어요. 내면적으로 고집은 굉장히 강하면서 공지은 아직은 강한데 여기서 받쳐주는 것이 굉장히 뭘까? 좀 부족하겠지, 그지? 자, 예를 들게 되면 음? 안철수 후보야 20번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 학자라든지 공부하는데 기술 이것이 자기가 가는 길이고, 그지? 그쪽에 또 인연줄이 있는 것이고, 여기는 어떻게? 우리가 6번이잖아, 그지 그러면 금융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최상위, 좀잘 사는 사람들이 좀, 여기에 좀 인연이 좀 많겠지. 여기는 학교가, 학생들이라 학교 가게 되면 인기가 좋을 것이고, 이 사람은 어떻게? 경제라든지 이런 거 하면 좋은데, 그럼 아까 전에 우리는 어떻게 이랬어요? 경제 이런 것을 좋아하는데, 하, 사드가 어떻고, 북한이 어떻고, 이거 나오면 반응 좋아하겠나? 안 하겠지. 그럼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경제를 살리자 해서 기술은 있지만은 경제 부분에 갖고 돈 문제 하게 되게 되면 그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겠나? 안 하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면 이두 사람이 5분의 지자체 선거를 한다고 한 해보자. 이두 분이 어떻게 신중 고민형 타입이랬다. 그제? 신중 고민형, 이게 참모는 누가 있어야 되겠나? 참모는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아그 뭐, 단순 판단형이 아니고, 이렇게, 단순 판단형 개통. 그제? 단순 판단형이라든지, 순간 도중에 적극 행동형 타입이 참모가 돼야 되는 거야. 이? 이런 사람이 참모를 써야만이, 응? 여기서, 대장이 못하는 것을 보필을 할수 있는 거야. 그것이 우리는 궁합도 좋은 거야. 그지? 그러면 이두 분인데는 핵심적인 참모가 필요한 거야. 어떤 참모? 어 단순 판단형, 순간 돈형, 적극 행동형의 밀어붙이는 분더자 탱크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것이. 제1참호야. 누구말따는 비서실장 노릇을 할수 있는 이런 타임이야.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대표가 되게 되게 되면 자기가 하고 싶어도 빠질 부분이 있어요. 아까저 이야기했지만 내가 왜 나는 이런 거할 때는 나서고 다른 거할 때는 조금 스무고 다른 사람. 음? 누구말따참모가 나서야 된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이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니까 이거 할 때는 내가 나서 갖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뭐 방위가 어떻고 북한이 어떻게 <웃음> 놓을 때는 어떻게 다른 적극적인 참어이 사람이 나와가지고어이 분야를 떠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만이 야 반박이 없는 거야 반박이 그래야 선거에서는 이길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거야. 자 그러면 자 지금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두 사람이 두당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도 아주 갈팡질팡 하다가 변화가 막 많으니까 둘이 합산하는 거야 자 여기는 둘이 가한 어? 집이 됐다 이 말이야 두 집이 한 집이 됐을 경우에는 합이 줘야 되잖아 합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궁합이라는 거다 우리 궁합이 뭐냐 우리, 그치? 우리가 저번에 두 집이 어떻게 해? 하나의 입으로 궁합이라는 것은 뭘까 자 우리 집안에 두 입이 있는데 입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이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입이 어떻게 집안에 들어가서 한 입으로 놓아야 되는 사람 사람 입으로는 한 가지 입이 돼야 되는 말이 똑같은 말이 돼야 되는데 이 집에는 어떻게 해? 유형 궁합에는 둘다 신중 고민행이다. 그제?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합이 별로 아니다. 그제? 합이 아니다. 유형 쪽에는 사고는 생각은 둘다 다르다는 소리다. 겉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자, 두 번째. 이 궁합을, 운세궁합을 보게 되면, 운세궁합에는 어떻게? 딱 합이죠? 보니가 그러니까 어렵고 이게 복잡하니까 둘이는 짝짝국이딱 맞는 거야 겉으로는 짝짝국이 맞는 거야 겉으로는 짝짝국이 맞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 이 머리 속에는 어떻게 해? 이게 합이 안 되는 거야 따로 국밥이야 그렇죠 따로 국밥 자 그런데 이번에야 우리 뭐 지자체 선거가 얼마 안 됐을 거랬는데 앞으로 한번 가보자 내년에 내년에 후 내년에 본에그게 예, 그게 예. 이뭐 나중에 다음에 총선할 때까지는 완다이 돼. 둘다 어떻게? 두 대표가 싸가락지 하는데 뭐 운이다 이 말이야. 그뭐이 미래당이 미래가 있을까 하는 것이 나 궁금증이 자꾸 생기는 거야. 아 지금이야. 둘다자 예를 들면둘다 운이 좋았기 때문에 선거 대통령 선거 어 갖고 당 대표도 되고 선거 어 갖고 별일 없이 당 대표 되고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오늘부터는 어떻게 이것이 완전 복잡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합당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하고 나면 어떻게 이거 완전 따로 국법이잖아 그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전생궁합을 한 가보자고 요자 이십에 여기는 사고 여기는 어떻게? 여기는 뭐고 전생궁합은 업장수를 했잖아 곱정수로면 4로 나누면 어떻게? 해? 4로 나누면 2. 여기 4로 나누면 4. 그러면 우리 전생궁합에서 어떻게? 해? 자, 이게 같은 방에 같이 논다. 둘이는 어떻게? 다른 사람은 정치판에서는 어떻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다 둘이서 통하는 기점 있는 거야 이. 자, 유승민 대표하고 안재승 대표는 뭐가 통하는 기점 있어 이? 궁합도 딱 맞지? 누가 맞지 그지? 자 그러나 이거는 어떻게 같은 방에 한 방에 노란 지구 사이의 영혼들이 라 했잖아. 그렇게 만만하다는 거다 둘다 둘다 만만한 사이야. 가 그런데 어떻게 신중코미디게 생각은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거야요 그래서 증가인데 가는데 그 뒤가 좀 별로 눈에 좀확 확 띄진 것이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지? 느낌 자그 대신 어떻게? 이제 이 평생오는 여기에서 이제 박차고 올라가고 이는 평생오는 좋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이 난관을 힘들지만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음, 나쁜 소리만 자꾸 하면 안 되고. 자, 그렇게 이 난관을 어떻게 슬기게 극복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되게 되면 이 3년, 4년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다. 이것을 난관을 잘 극복하게 되면 정말 안철수 대표야, 마지막 운전은 굉장히 좋은 거야. 그렇죠. 마지막 운전은 굉장히 좋잖아. 자, 이 난간을 잘설기롭게 극복하면 다음에 또 길이 여유의 가능성은 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안철수 대표가 뭐, 뭐 소문에 의하면 서울 서울시장에 한번 오겠다고 하는 가능성도 있는 빛이잖아. 그제 지금은 국원도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는 서울시장에 우리가 출마를 한다고 가정을 해놔 놓고 나는 이 참모들을 어떻게 구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이 선거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다 그러면 우리는 서울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운세는 이렇다 지금은 운세는 올이니까 꼭지점은 와있어요 그치? 그런데 6월달이니까 뭐둘다 해갖고 고만고만하다고 생각하고 운세는 그렇게 나쁜 운세는 아니라고 생각해보자, 아직까지는. 자, 그러면 서울시장에 오게 되게 되면, 운세는 평년작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지 운세는 평년작. 그 다음에 정당은 두개 합쳐가지고, 어떻게? 조금 이렇게 내리막길이겠지, 그지 자, 완전 보수도 아니고, 완전 이쪽에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사이, 사이다, 그지 자, 세 번째는, 내 노력과 이것이라 했다 마케팅이라 했다 그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고민이다. 고민되겠죠? 자 그러면 여 구제에서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정당 구제에서는 우리가 이것이 군인이 이러면 가장 좋은 건데 정당 구제에서는 한 6만 밖에 못 차지한다. 그지? 이거 없다는 소리다. 그지? 문세도 아주 좋은 것이 없으니까 요만큼이다 그지 그러면 이것이 필요하다 그죠 다른 사람은 요만큼 준비만 하면 되는데 내가 이 시기스 이길다 하면 이만한 노력이 필요한 거야 그렇잖아요 만일 내가 되게 되면 그러면 나는 전략을 어떻게 어? 짜야 될 것인가가 우리가 포관나겠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유승민 대표는 빼고, 그 이거는 서울시장 에 놓을 이유가 없으니까. 만약 에 안철수 후보가 우리가 서울시장에 놓는다고 가정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아. 일단 나는 인연법이 어떻게? 자, 학교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뭐 연구소라든지 이런 쪽에 인연이 있고, 그죠? 이런 쪽에 인연이 있거든, 그죠? 이런 분류의 인연이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제1참모는 무엇을 써야 될까? 제1참모는? 아까 어떤 사람? 아니지. 제1참모는 우리가, 그렇잖아. 나는 신중고민형이니까 자, 적극행동형, 순간도적형, 단순 판단 중에서 한 명이 필요할 것이다 그죠 좀 공격적인 사람 대신해서 공격적인 사람 자기가 달락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죠 좀 공격적인 사람 이 제1참모가 필요할 것이다 그죠 세 번째는 어떻게 내부요원이다 그죠 기획이라든지 이런게 해줄 사람일 때는 어떤 사람을 구해, 구해라 했어요 빚값으로 온 사람, 빚값으로 온 사람, 어, 기인된 사람 이것이다 그제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자 안철수 후보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54다 그지 54, 51, <웃음> 45, 48 안철수 후보가 언제 했지? 그첫 번째 우리가 국회의원을 언제 했나? 지금 자, 자우지간, 자우지간, 어, 국회의원 조금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제? 선거는 한 요즘도 했겠다, 그제? 그러면, 이 선거 시간에, 이 선거, 지난 선거, 선거 기간 중에, 선거 기간 중에 이렇게 만난 사람들은 우리는, 응? 좋은 사람인데 좋은 인연이 되겠죠, 응?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부터. 48세부터 50세까지 4 8세에서한 3년 정도 이 사이에 처음으로 대면한 사람들은 처음으로 만나 갖고 인연을 맺은 사람들은 내성거에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거다 그럼 이때 만난 사람은 참모에서 일단 이선 후퇴를 시켜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이선 후퇴를 시켜 그렇게 내하고 뭐 인맥적으로 어떤 입금 단계에서 하더라도 그 사람을 압쇼하면안 된다는 거다. 압쇼하면 내가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자네 번째는 우리는 외부 응? 용원들이다 그죠? 외부는 우리는 몇 명이 필요하다 했어요? 아칠 명이 필요해. 이7 명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응? 자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우리는 만약 가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학교라든지. 연구소라든지, 학교 앞이라든지, 대학교 앞이라든지, 이런데서 승공 운동을 많이 해야 되겠고. 그죠 다른 지역의 핵심 요원들을 쫙 찾아가고, 거기에서 계획을 해가면서 나는 얼굴만 익혀가면서, 어?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런 거,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담 다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서울시장에 거대한 규모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자 작은 중소 도시라든지 이런 데는 이 정당과 거의 뭐 고만고만하다 그제 비중이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어떻게 운세와 요것만 풀면 되는 거야, 그렇 운세만 풀고 요것만 우리는 차근차근히 정리를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그러면 이 활동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당에 운영되는데 여러분들이 참 이건이 엄청나게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제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국민의 당도 마찬가지잖아 국민의 당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이유가 뭘까이이 일이 안 맞아서 쪼개지는 거잖아요 그제 그러면 여기는 이 사람 이 사람 욕하고 이 사람 이 사람 욕하고 뭐 그런 거잖아 그제 자기 거를 나쁘다고 표출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죠 자기가 나쁘다고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못해. 자기를. 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인연이 잘못되면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공격적이 되면 내가 칼 맞는 거잖아. 공격을 많이 받게 되면 나는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그곳 갈 수밖에 없는 구조지. 자 그러면 이것이 가는데 이것이 잘돼 갖고 가면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 정당 구조를 보게 되게 되면. 시티으로막 <웃음> 뭐 지금 은 민주당이 <웃음> 막 태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인도 꽉 찼을 게 아니까 그지 내가 보면 지금 구조 상황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당들은 이 엄청난 노력을 우리 준비해야 돼. 이것이 아니냐면 승부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나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선거 운세를 정리하는데, 선거 운세를 상담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단계별로 거쳐야 된다. 절대 점치지 말아야 한 거예요. 점이라는 것은 아, 뭔가 또 50대 50이다. 아마 둘다 거기 떨어오라니면 예. 아니요. 이것 갖고 외해가지고 맞으면 뭐, 아, 니뭐맹도해서그리면이 행가는 논리가 없다. 그거는 아니다. 자 아까에서 상담할 때는 첫 단계는 무엇을 상담해야 된대요? 내 운으로 선거에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응? 자력 운으로 응? 선거 출마가 가능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푸는 거예요. 가능성을. 자,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 이것을 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는 상담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 사람인데는 엄청난 타격이고, 그 사람은 어떻게? 가가지고, 어려움만 겪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부족한다고, 막, 가면 됩니다. 자꾸, 막, 뭐 이래갖고, 전부 다 붕붕 떠갖고, 생각해봐. 그 지방선거 하게 되게 되면, 아마 한 10명 중에 한명만 당선되고 나머지는 전부다탈락하니가 그게는 파급이 얼마나 효과가 크겠노. 그러면 그 떨어진 사람들의 가족들은 또 얼마나 또 희생을 많이 당하나. 그제? 자, 그래서 첫 단계는 이 사람의 성결 결과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상세하게 그거는 이제 앞에 시간에 이제 상세하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단계는 정당 후보 추천이 그제? 정당후보 가능성을 우리는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정당후보 가능성이라는 것은 정치가하고 될 수가 없어. 응? 여기서는 어떤 전략으로 후보가 돼야만 나갈 수 있는 거잖아. 그제 아무리 운 좋으면 많아. 후보가 안 되면.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 후보 전략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후보로서의 어떤 전략으로 이것을 대응해야 될 것인가. 후보 전략 대응책이 필요한 거야. 후보 전략 대응책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3단계는 후보가 결정이 됐으면, 이제는 어떻게, 선거에 이겨야 되는 거야. 그지 어떤 방법으로 선거에 이겨야 되니까 이것이 우리는 선거 전략. 그지 선거 전략을. 이것은 우리는 상세히 설명해, 이번 시간에 이좀 전에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있다. 자 인생에는 인생에는 아무리 자기가 부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자기의 운명과 운세는 가지고 있다. 운세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만은, 이 운세와 운명에 가는 길이, 자, 이것을 막는 것이 있다는 거다. 나는 가고 싶지만은,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는 거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업장을 없애는 거다, 업장을. 내가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지? 내가 일곱 명을 고른다 하더라도, 자기가 업장에 걸리갖고 운이 없으면, 그 분야의 사람들은 안 와. 어? 없어. 참모가 은 사람이 없어. 맨날 없던 사람만 아는 거야. 이것이 바로 업장이라는 거다. 업장은 어떻게? 이 가로막는 거야. 저 인생에 가다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사람은 정말로 없다. 그지 이번에 우리가 삼성의 그, 어, 이재용 그 부회장도 뭐가 두렵겠노? 두려우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지 그것이 뭐, 음, 뭐 불법인지 그건지 뭐 우리 뭐 대통령이 내락하면뭐안 갖다 줄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이? 자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외국전을 겪어가 되는 거야 그 시기에 또 맞춰 갖고 그렇게 되는 거야 이? 그러면 이운세를 업장을 없애는 방법도 필요한 거야요그지 인연의 꼬이 갖고 또 어떻게 후보들이 어떻게 후보들은 뭐 간첩들도 또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그지 이 참모의 간첩 참모들이 상대방 간첩들이 또 들어있는 거야. 이런 것이 또 엮여가지고 어떻게, 그 잘못된 거다 공개 다 되고, 그 밑에 정보 다 세가지고 악플로 세가지고 또뒤비내서야 되고, 자, 이런 일을 우리는 막아야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는 업장이라는 거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업장이 없어진다 해갖고 내가 그 길을 그, 얼마나 쉽게 갈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 문은, 어떻게. 하늘이,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 별로 없다. 하늘이 챙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뭐, 하느님이 아니다잉.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늘의 기운들, 이 천기의 기운과 사람의 분위기의 인기의 기운과 우리가 어떻게 자기의 여건의 기운들이 뭉쳐져갖고 그 사람의 힘을 몰아주야만이 되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바로 이야기하는 이 천문이라는 거다. 천문이라서 뭐, 하늘 기도하고, 부처님이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이 하늘의 문을, 기운을 받아야 돼. 기운을 내는데 몰아야 되는 거야.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기운을 몰아놔야 우리가 거기에 성공을 하지. 기운을 못 잡으면 가는 길이 가시방길이라는 거다. 자, 예를 들게 되면, 길은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는, 이런 병원이라고 하 해보자고요. 이 길이라는 것은 전부 다 갈대밭이야. 나는 여기서부터 일로 가야 되는데 이 갈대밭이면 처음에 아무것도 안한 상태는 갈대밭을 헤쳐가야 되잖아. 갈대를을 비키고 자기가 배 가면서 헤쳐가야 된다. 그치? 그러면 그 저문을 좁게 읽게 되게 되면 게되 어떻게 이 맑은 길을 갈대를 딱 제거하고 여기서 길을 한개 만드는 거야. 그래도 자기는 갈대밭을 짓고 가야 된다 말이야. 그러면 좀더 나은 길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여기에 어? 모래를 갖다 모갖고 우리는 진짜 길을 만드는 거야 이? 그러면 나는 이제 쉽게 걸어갈 수 있겠지 이 단계에서 또한 단계 더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이게 길을 막 이렇게 크게 내갖고 포장을 딱 해보는 거야 이?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가든 차를 타고 가든 그냥 막 뛰어가든 쉽게 갈수 있잖아 그치? 이것이 우리가 기운을, 이? 천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하늘에서 우리가 지금 종교가 잘못되어가지고 하늘에서 보게 되면 누구인데 빌면 빌려가지고 면빌 대통령 되고 빌려갖고국회도될것 같으면 하늘에 기운을 모아가지고 그 길로 내가 장애 없이 쉽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는 이, 이 길을 여는 거야 그래서 기도힘도 되겠지 자 그런데 요새는 종교가 돼가지고 이 종교가, 어떻게, 내 인대에 표를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하는 거, 이거는 재미없는 거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운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가다가 파고난운셈을잘 적절해갖고, 이들이 가는 업장을 없애고, 이 천문을 열어가지고, 이들이 쉽게 가가지고, 여기서 성거해서 이기는 것이, 성기하는 것만이, 어떻게? 이 선거 전략이든, 그죠? 자 그러면 자기 혼자만으로 이 타고난 운명에 자 그래서 타고난 운명이 뭐 니가 네가 회키온이고 니가 네가, 어, 시장이고 이거는 정해졌다고 하는 것은 첨 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해 되시지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자기 노력만 해갖고 되는 거 절대 아니다는 돈만 있다고 해서 절대 아니다 여기는 얽히고, 설키고 응? 네? 얽히고, 설키고 이런 것들이 많다, 이 말이야. 인연을 없애야 됩니다. 저 좋은 인연은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요. 얽힌 인연은 언젠가는 이큰다이 말이야. 누구말 당선되고 나니까 어떻게, 불법 정치 자금이고, 뭐, 불법 그거 뭐, 터뜨려 부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그리고 또 낭만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누구말때는 쪽팔리기도 하면서, 응? 얼마나 그 인생이 서글퍼지겠나 그제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참 부정표와 국회원들이 이것을 바꿔야 된다 하, 부정표가 돈 받아먹고 이제 교도소 갔다 온게 그게 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국회는 없어야 안 되겠나 하, 우리나라가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된거야 이거는 고쳐야 되겠지 이제 앞으로는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고쳐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상담해줄 때는 어떻게? 해? 이제는 정말 올바른 게, 올바른 길을 올바른 길을 안내해주면서 상담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필요한 길이다, 그지? 교수님, 전문을 음. 그럼 열면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전문은 예.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얘기 하는 천부의 논리에 의해서 그막 뭐 굳하는 것이 아니라. 천문의 노래에서 격으로 천재봉양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으로 우리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강조하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나중에 우리가 하다 보게 되면 자기가,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남이 대신해 줄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내일 봐라. 우리 사모님이 저 다른 사람 그움운 풀리고 돈 많이 벌게 해줄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죠? 자기가 스스로는 우리는 어떻게 그 방법, 길만 안내할 뿐이다. 그죠? 안내를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돈 아무리 적이 있으면 많아. 자기가 가져가야 돈이지. 그 훑어져 있는 돈은 아무것도 아니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지혜를 주고, 올바로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주고, 우리가 자기가 여기서 성공할 수 있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 길이 없는 것을 우리는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우리 좀 이상해지니까. 이런. 음?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그것을 보충을 하고, 이 아스팔트 길을 만들어 갖고, 쉽게 갈수 있는 길을 열어 간다면, 자기는 굉장히 수록했죠, 그지 얽힌 인연은 정리하고, 내 타고난 업장은 없애버리고, 그치? 네. 음, 그래야만이 자기가 가는 길이 순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성간다 갖고, 뭐, 걸린다, 안낸다 해가지고, 피해 엄청나게, 그러면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얼마나 또 욕하겠노, 그지? 그래서 점치는 사람 보고 참 철부적고 막 욕에 사는 이유가 사람 대접도 잘안 해주는 이유가 뭐겠노? 좀더막 그런 짓을 해놓으니까, 아무지. 이렇게 딱 하고, 해고 되게 되면 아무, 우리가 해 주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잉? 어떤 길을 어떻게 선택해 갖고 어떤 전략으로 가게 되면 승부수가 가장 높다는 것을 우리는 상담해 주는 카운셀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내 참모들이 딱 있으면 내가 아무리 친하더라도 선거 기간에는 나서지 않도록 밑에 잠을 잠깐 지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났으면 반대 세력이 맞는데. 자, 예를 들게 되면 나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이게 포진된 사람들이 일반 유권자들인데 전부 다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가 있으면 그 사람들 포주겠나? 안줄 거다, 그제?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이 지금 운이 안 좋고 일하게 되면 밑에 숨어서 돕는 거예요. 숨어서 돕게 만들고, 끝으로 내쉬우는 것은, 이 후보자는 절대 내쉬우지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지 내쉬우지를 말해야만이이승은 그러면 참모 때문에 표안 준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말때나 이런 말 하죠. 우리가 하다 보게 되면, 절마 때문에 표안 찍는다. 이렇게 하고, 절마 때문에 다른데 가서 어떻게 표 망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교할 때는 자기만 하는 자기 혼자서 성교를할수 있는 것이 못된다 이 말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참모들하고 이런 여건하고 자기 운세가 이 삼박자가 이루어져야 그 성공이 가장 쉽다 그리고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갈수 없는 사람인데 성급판에 나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족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뭐, 상담하러 가게 지금까지 생각하면 어떻게, 내 걸리셈니까? 어, 걸린다? 예쁜다, 이 말이에요. 그거 가지 마라. 그런데 자기는 가도 되는데, 가지 마라 해보면 그 다음 또떨어지 거잖아.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갈 사람은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상담법이에요. 이까지는 전략적으로 지금 상담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많은 이런 구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구조를 하고 있어람 그러면 나이는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54세라고 하네 보자고요 이런 구조하면 조금 안 좋고. 잠시 넘어 전에, 전에 네. 정치인은 우리 팔관문에서 몇 분이 정치인의 정 팔관문에는 자기 전공이 정치인이다 그래서 5분하고 7분이 주로 많이 가정되어 있지 5분하고 7분이 제일 많아요 정치판에 가게 되면 그 팔관문에 5분하고 7분이 가장 많은 거예요 5분하고 7분하고 우리는 보따리에서는 청색 보따리, 옷 보따리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치판에 거의 한 70%를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음 아까 안철수 후보를 해보자 자 이런 사람이 왜? 안철수 후보는 56세다 그제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어, 어찌 보게 되게 되면 참 선거할 때 TV 토론할 때 너무 좀 했다, 그제? 자, 그렇지만, 이게 대표적으로 한 해보자. 자, 54, 57, 60, 64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60세 이후가 안철세 후보는 굉장히 좋은 운이 타고 오는 거예요, 그제? 60살 이후에. 그래서, 확, 나는, 응? 이 시기가, 여기가 50, 54시니까 지난번에 51, 48 45 이렇게 됐을 때 자, 이 시기에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상담할 때 이런 사람이 왔을 때이 시기에 왔을 때여러분은 상담 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봐야 돼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내가 이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이 시기 때까지는 그러니까 55살까지 무슨 뜻이지? 55살까지는 작년까지다. 그치? <웃음> 내가 만일 안전 수바가 내가 상담을 했다고 가정하게 되면, 55살까지는 5 5살까지는 대선 후배에 절대 나가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말했을 거야. 응? 나갔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나갔다고 하더라도, 나는 점잖게 딱 해가지고. 다음에 올 기회를 잡아라 하는 거예요. 내가 상담을 했을 때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 이때 어떻게 나는 아직까지 이것이 돌아가지 갖고 내 운이 풀리지 않을 때 하니까 얼마나 지금 장애 공격하고 장애 운이 맞나 나는 이런 운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있을 때는 어떻게 점잖하게 내가 안 나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많은 것이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자, 이럴 때는 쨈잔하게 한번 경험사 한 하고, 이 시기가 안 좋으니, 조금 잠적하고 있는 거예요. 잠적했 되면 이때가 온다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때 가가지고, 이제 준비를, 이 시기에 가가지고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서서라. 이렇게 하고, 국경의 오게 되면 어떻게, 이번에는 나가더라도 절대 내가 당선되리라고 선거운동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극한 소리는 안 하겠지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이미지는 굉장히 좋겠지 그렇죠? 떨어지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는 거다 왜? 다음 기회를 보기 위해서 그런데 이때 막 서로 험 듣고 이렇게 되고 되면 당선 자기가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그 지혜는 거기에서 돌아오는 것은 다음에 기회가 없다는 거다 지금 어머니 안철수 후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시기를 이 시기를 못하면 이 좋은 운도 나중에는 소용없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런, 거의 그런 상태에 와봤잖아. 딜레마에. 내가 상담을 했더라면 절대 그런 일안 했을 거야. 왜? 이 시기는 떨어지자 점잖하게 떨어지고, 응? 경캄 했으니까, 응? 그리고 악을 쓸 필요 없어. 하, 이 험한 세상에 악필 필요는 뭐 있나? 떨어지면 내가 대통령제라는 아직과 욕심이, 되지 않은 아직과 욕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오잖아. 네, 수리사주를 좀, 배우면 곤란하고, 정치하는 사람 은 배우면 안 되고, 이게 뭐 상담이라도 하면 되고, 배우면 안 되고. 자, 그러면 내가 그랬을 때는, 이때는 우리가 가지 말자. 가더라도 우리는 내 이미지만 제거하고 다음 기회를 내다봐라. 내가 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때가 온다이 말이야, 때가 어때? 오는데, 이제, 어떻게 해? 이 자존감을 이렇게 지금 희생거리잖아 다음에 또 이것을 잘 극복해갖고, 어, 올 수도 있는 기회가 있기도 있겠지만은 아씨, 그것을 복구하기는, 함은 우리가 사과라지 하는 데는, 그 뒤에 돌아오는 그파급복가는 엄청나게 힘든 거야. 2월 3번에 내가 유승, 유승민 후보는 한번 보자고요. 처음에 솔직히 말해서, 안철서하고 유승민하고 상대가 안 됐잖아. 상대가 안 되잖아, 그제? 대의 이미지로서는. 자, 여기는 이런 부분이, 운이, 운이잖아. 지금은 여기 때문에 말이야. 그제? 이 시기가 유승민이잖아. 굉장히 큰데, 다음 시간에는 내리막길을 친다, 이 말이야. 그 운은 좀 있지만, 내리막길이 니까또 한, 어떻게, 해? 또 내리막길에다가, 평생부터 내리막길에다가, 하, 이게, 또 당관을 극복하기가 또 만만치 않겠지 이거는 자기 운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치? 그러면 그 특단의 이 조치도 필요한 거야 특단의 힘, 외부 수혈의 힘이 굉장히 필요한 거야 그러 이건 뻔한 거야 대통령 된 사람은 대통령딱딱 되고 국회의원 된 사람은 국회의원 된 이유가 딱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때까지 쫙 풀어보게 되면 한치 오차이 없다, 이말이 그 그분이 보냈잖아. 내가 작년에, 그 뭐고, 대통령 선거 하기 이전에, 내가 그 뭐고, 다운 카페에서 내가 설명해놨지. 다 해놨다, 이 말이야. 음. 또 그대로잖아. 대적에, 요렇게 되지 않으면 대적도 안 된다는 거다, 대적도. 자, 그러면 이 상에서 이난관을 어떻게 극복해갖고, 갈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고민이고, 여기 하다 보면 이제 사가이지시는데 이게 또한 이것이 한계일까 하는 것도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 이것을 난간을 극복하려면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누구 힘, 이런 참보의 힘, 이런 건데, 이참보의 힘, 이런 것이 너무 안 된다. 왜? 신중 고민의 거는 이 참이 돌격 소대장의 타입이 안 되니까. 따르락하면 다른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다. 신중국민형 타입의 정형적인 특성은 따르락하면 다른 사람이 별로 많이 없다는 거다. 예, 자기 사고 성장에서 항상 검증을 해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 이두 시간이 앞으로 전개될 지방선거, 총선. 이게 지방수와 총선은 께. 다쏙 번갈아 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제? 그래서 제그이 강자가 여러분들이 상담하는데 아주 많이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한테 보탬이 될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그림은 한번 보고 자 선거 전략 선거 운세와 선거 전략이다. 그제 그래서 유튜브에 보시고 조금 있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유튜브에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응? 전략적으로 상담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